없냐? 모자라저있잖아 안경 빨리 끄네. 너무 너무 아쉽지만 웨이브리서 기게네 자리타고 신나는. 나리 레고랜드 가는 날이에요. 차가 엄청 웃기네요 출근 시간이라서 너무 것 어때요? 그래도 오픈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직, 아직 아침이라 아직 아침이라 좀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날씨를 봤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 안전 운행하세요 가서 놀 때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낭만의 도시 춘천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진짜 많다. 드디어 도착했는데 사람이 겁나 많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 미쳤어 진짜. 나 노랑. 보이시아? 나의 두목. 나 나의 두목은. 너의 두목은? 나의 두목은. 완전 잘 나왔어. 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젠스키 한번 터져 봐야지 정신 차리지 잘 어울린다 광고 들어오겠는데? 레고랜드에서 감사합니다 한번 가방 보여주세요 아니거든요 아, 다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 재밌겠다 여기, 한0 0레벨 100레벨. 100레벨. 100레벨. 1 0 0레 안경. 0 0레벨 100레벨. 100레벨. 100레벨. 1을0레벨 100레벨. 1 0 0레 아는 저거 뭐지? 나초였나? 언니? 나어 나초도 죽 나초도 어야어나어어어 가능해? 60만, 60, 60만 <웃음> 욕심 많아. 욕심 욕심 많아. 나 욕심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소박하게. 진짜 동남아 느낌이야. 너무 좋아. 약간 항상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만 가다가 새로운 무슨 약간 이런데 보니까 그리더이상도 욕심 없잖아 어, 욕심 일도 없잖아 욕심 1도 없어가지고 옷도 수술하게 입고 왔잖아 욕심 일도 없어 시력도 없고 식욕도 없어 욕심 일도 없어 시력도시력도 없어 막 맞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간머리 언니 좀맞춰마 맞춰 아춰맞 맞아, 마치 마기만 했어 치마도 못했어 외 야, 웠어 밑에서 이밑에하이서게하뭐서 돌려 마뭐 어 그렇게 돌리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장소 이거? <웃음> 자. <웃음> 너무 너무 어지러워. 색깔렸어. <웃음> 3, 2, 1, 출발! 닫고 계신 닫힌 아래로 쭉쭉 당겨주세요. 내려가.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장갑은 양말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하얀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두구두구 아 어렵구나. 어? 아 튕겨나가네. 살살 살살 그러면. 살살. 어? 튕겨나. 낮은 자세로 응, 해야 네시면 성공입니다. 아! 아 <웃음> <웃음> 꽃 냄새가 진짜 좋아. 그치? 미쳤다. 안녕, 잘 있어. 또자저 진짜 아니거든요. 강 헉! 헉! 헉! 와야너 완전 많이 탔다 많이 탔어? 되게 많이 탔어 완전 까매 자끝끝끝 <웃음>